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운이 좋게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계속 못 올리게 될까봐 오늘 강의하러 가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강의할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재밌게 그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특강이에요 강의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물도 좀 마시고 드디어 강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그 오늘 일러스트레이터 수업 지금 하는 거 알겠죠? 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 그죠? 선생님은 일러스트레이터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겠죠? 네, 네. 왜요? 누 어떤 거요? 도와 도와줘 도와줄수 있는데 제 일단 기본은 한번 그려봐요. 어떤 거 도와줘요? 한번 보자.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같게 그려도 돼요. 어, 의, 의인화해도 돼요. 나, 제 캐릭터 만화 캐릭터 좋아하면 의인화해도 돼요. 어, 선, 자유롭게 해요. 선은 안 따도 되긴 하는데, 채색을 꼼꼼하게 해주는 가 아니면은 선을 따주던가 응, 그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어, <웃음> 친구가 다 그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만 도와주고 거의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완성했어요. 네. 어떤가요? <웃음> 짧은 시간에 저도 직접 그려본 레서펜다입니다 초등학교임에도 학생들이 너무 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도 한번 봐봅시다. 자, 형진이 그림. 와, 잘그렸다 어, 이거는 펭귄한테 약간 상처가 있는. 왜 다리가 세개냐? 다리가 세개가 아니 다리가 세개가 아니라 꼬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약간 진짜 아까 친구들이 뭐 탈모 얘기해서 그런지 머리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잘어잘지르도하고 펭수하고 싸우는 건가? 아니다, 저희 그손 잡았다. 일단은 아아뭐 뭔가 화합의 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사인해 주세요. 알겠어요.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달라는 사인은 모두 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사인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수업 잘 들어요.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쉬는 틈 없이 바로 다음 수업을 하러 갑니다.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려도 주로 활동하는 쪽이 클래스 수업 그리고 직업 체험 이렇게 수업을 하는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 이런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중수업하면서 그림 그림 꼭 나처럼 그려야지 잘 그린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주로 동물하고 사람 얼굴 좋아해서 사람 얼굴을 또 이렇게 많이 자주 즐겨 그리고 어, 일러스테이터는 예술가이면서 1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단점이 있어요 어, 자기만의 그런 개성을 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치, 잘 그리는 작가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많이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를 추가를 하자면 좋아하는 걸 많이 그려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한번 그려봐요 학생들이 그림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니, 아니, 질문도 하고 체험에 참여해 주었어요 새삼수레 제가 초등학교 나이 때에도 잘 그렸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 되게 아까. 참, 참. 학생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직접 돌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역시 너무나 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좋아하는 친구 되게 많구나 정말. 자, 얘들아 자리에 앉아봐요 자, 친구들 그림 하나씩 우리 같이 보자 이름 가려줄게 오오야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요 네. 어, 강아지 멍멍 약간 그 슬퍼 보이는 고양이의 느낌이 드네요 와 캐릭터 느낌 난다 이모티콘 같다 이모티콘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친구도 약간 이모티콘 같아 오잘 그렸어 어 캐릭터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네.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사람으로 남자 여자로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어, 여러분들 그림 다잘 그려가지고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만 모였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어, 여러분들 앞으로도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계속 그렸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반가웠어요. 네. 반종이라서 괜찮아요. 반종이에요 반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수업을 마쳤네요. 학생들과의 만남은 매번 반갑지만 찰나의 순간처럼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수업은 잘 마쳤습니다. 이규시씩두 번을 연달아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친구들이 좋아해 주고 재밌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일정으로 향합니다. 요즘에 저는 강의 및줌 수업, 영상 제작 등등 여러가지 일정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꾸준하게 하던 블로그, SNS 및 유튜브 활동을 많이 못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이만 영상에 마치겠습니다.